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전 피파인 K669 마이크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은 노트20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노트20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피파인 K669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피파인 K669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핸드폰 노트 8에 피파인 K669 마이크를 꽂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빼서 녹화하는 거하고 지금 소리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그때 목소리 차이가 있나요? 지금 피파인 K669 마이크를 꽂아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실 건데요 인식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피파인 K669 마이크의 경우 핸드폰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이 되는 폰이 있고 인식이 안 되는 폰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노트파이가 노트20 밖에 없어서 모든 폰을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